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콩나물좀 뭐, 깨끗한 콩나물 무침을 할거예요 근데 이 콩나물을 이 국산콩으로 한게 더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이 평이버섯하고 콩나물하고 무치니까 너무 식감이 좋아요 콩나물이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막버금이 올라오면서 이제 끓을 때 꺼내면은요 딱 알맞아요 번져서 찬물로 그래야지 아삭아삭해요 다음에는 팽이버섯 이렇게 뒤쳐도 돼 이거 금방 뒤쳐지니까 뒤쳐야지 마늘, 이건 까만깨, 참기름, 소금, 볶은 소금 이렇게 무치니까요 아삭아삭하고 이게 이제 버섯이 들어있어서 쫀득거인 맛도 나고 훨씬 식감이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니까 제사상에 올려놔도 이거 괜찮아요.